비탈길에 정차하고 떨어진 물건을 실은 후 브레이크가 풀려 사망한 경우 하역작업 중이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법 2019가단 13486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5년경 교통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망인은 2016년 11월 7일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에 물통을 싣고 이를 운반하여 가던 중비탈진 산길에서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산불관리원 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망인과 지가 차량에 걸려있는 밧줄을 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차량이 뒤로 밀려 내려왔고 이에 망인은 지와 같이 이를 차량을 제지하였으나 지가 이탈하면서 결국 차량이 떠밀려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첫 번째 쟁점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2, 제1항은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은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조정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 이 진행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들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18년 8월 23일 조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으로써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새로 이 진행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은 2019년 11월 8일이므로 즉 새로운 기산점으로부터 15개월밖에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하역작업 중 사고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당의 약관에서는 비보험자가 운행 중에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는 운행 중에 교통수단과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교통상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물통이 차량에서 떨어지자 차량을 정차한 후 인근에 있던 산불관리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그 사고가 종국적으로 삼피탈에 있던 차량이 밀려오면서 그 차량을 제지하다가 차량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차량에 떠밀려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하역작업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제3조 제1항 제1호의 교통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관련 법리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다행한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에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운행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합니다. 이 필자의 판단 트럭을 운행 중 비탈진 곳에 불안정하게 잠시 정차하여 잠시 떨어진 물건을 상차하였고 이를 마친 이후 대화 중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서 위 법리에 의하면 자배법상 운행 중 사고가 명백하며 통상 하역 작업 개념인 일정한 상하차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을 들여 상하차하는 것과 다른 개념의 일시적이고도 부득이한 상차 작업이며 또한 이를 종결한 이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하역 작업 동안 발생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설명은 다소 미흡하지만 판단은 옳습니다. 3. 그외 관련 판례, 분쟁조정 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